동이푸 제가 이제 연습해요. 제가 이제 스윙핑 되는 거예요. <웃음> 처음에 동지만 하우 하면 수장 하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자, 동지만 하우. 수장 하우. 오, 이렇게 된 거예요. 동지만 스일 콜라. 그러면 음, 이제 시작. 웨이 런미푸. 웨이. 동미푸. 자, 웨이 런미푸. 웨이 런미푸. 세번 시작. 웨이 러미푸 오, 다시 시작. 왜? 너무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듣는 거야. 이제 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자, 가스 광명과 희안 영원히 영원자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 영원. 영원. 영원. 영원. 영원. 영원. 영원. 한번 듣고 봐요. 열병식이 준비, 준비됐다고 얘기한다. 이제 이나 동지몬 하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지몬 시클로가 나오고, 다운드란데. 군이나 있을 때 없어 보지 못하네 잡아 처아야해동아 군리들이 수자하러와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웃음> 이제 싱크로나와 그걸 알면 이제 내년에 열 명씩을 그냥 듣겠는데 그래서 웨이 런민 후 웨이 런민 후어그거야요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 <웃음> <웃음> Wait. Wait. Wait. 이, 이 와야, 이 와야. 자, 웨이, 이이 이화야, 이화야. 자, 러민러민 자, 갑니다. 근데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막 뒤집어치는 거야. 야, 진짜 우리 편이다. 왜냐면 중국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거거든. 음. 핸드이 음. 많잖아, 중국이. 핸드이 많은데 이 열병식, 이 구호를 막 아주 그냥 와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건드려 그런 거야. 그러면 막그 관중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뒤집어치는 거지 시진핑 나왔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에요어다아는 상식 아주 상식 그니까 내가 자괴감이 들면 막 웃잖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왜 그랬는지 자괴감이 그러면 막 웃잖아 그냥 왜이 런민 후 그럼 막 뒤집어져 자 동지 하면 너무 좋아해 자 동지는 왜 공산당끼리만 부르는 말이거든 근데 동지문 하우! 한국 사람이 와갖고 막와 너무 당성이 좋아 당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야이게 우리 편이야 동지문 하우? 어 그럼 맨 이거 출연시켜줘야 돼 이건 출연금지 시키면 안돼이 사람은 이건 당성 알겠지 당성 너무 공산당이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야 자 동지문? 동지문 하우! 동지문 하우! 이두자만 알아가도 중국에서 먹고 산다니까 자자 동지문 하우! 동지문 하! 동지분 하! 수장하수하동지문씨 굴러, 동지씨 웨이 러민푸! 웨이 러민푸! 이렇게 나 와. 자, 한번 해 봅니다. 자, 시진핑이 돼 가지고. 자, 시진핑이 돼 가지고 시작! 동지분 하! 수정하! 우리는 시작! 수정하! 그 다음에 동지분 씨그러 웨이 러민푸! 막 쓰러지는 내가 얼마나 이걸 많이 써먹 왔냐면 중수 님들한 15명 훈련하면서 이걸 가끔 접죠막 <웃음> 굴러 굴러 굴러 저기서 굴러 <웃음> 왜? 그만큼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포맷이 딱돼 있어 그냥 건들면 웃기는 거 있잖아 그런 걸 건들어야지 딱건들그 시사성 있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출연료가 많이 생겨요 올라가요 <웃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건데 자. 시즌핑 대보세요 시작! 동지만 하오 수장하오 오 대단하다 또또또동지만 싱쿨라 웨이 런민푸 와자 수장 나수 누나 시작 동지만 하오 수장하오 또동지만 싱쿨라 웨이 런미푸 한번 네, 아봅시다 시. 어, 어, <웃음> 동지만 따라해 주세요. 자, 씨. 동지만 봐. 동지. 어! <가오>. <웃음> 수장 가오. 동지만 시클라. 동지만 웨일 러미 우. 먹고 사는 거 가르쳐 주잖아. 아, 진짜 중요한 건데. 자, 갑니다. 갑니다. 웨일러. 러 이건 유아야아 말이지. 하는거예요 지금 아까 만드은거 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됐으니까 왜그 다음 연료를 얻으려면 같이 술을 잘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건배를 잘 해야 돼요자 웨일러. 웨일러 웨일 똑같애 웨일러 웨일. 웨일러 챙캉 웨일. 웨일. 웨일. 웨일. 건강 어. 건강을 위하여 어. 어. 웨일러 챙캉 웨일러 챙캉 챙캉 건강을 위하여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하여 많이 써요자 식후 싱푸 행 g f o 싱푸 싱푸 n g food, sing f 다음 d s i n 우정, o o d sing food, sing food, sing food, sing f 서 o d sing f o o 정이라고 있잖아. 정. 조카파이. 이 정. 중 사람들한테. 조카가 <웃음> 어, 이거 이거 중 사람들한테 이 정이란 건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이 돼. 아주 찐한 거야. 잠자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맞아. 쪼코파이 정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 어. 국 어. 그래요. 정이 아니야. 어, 그래요? 어, 이거로 바뀌었어. 사람들한테 정이러면 같이 전산 어,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잤다. 이렇게. 어. 어정 어, 정분 났다 그러잖아요. 아, 옛날에 뭐옛째들 정분 났어. 그런 거야. 둘이 완전 상이는 거야. 아, 와, 오늘 이것만 얻어 갔어. 진짜. 야. 자, 웨일러웨일러 웨일라. 웨일강강 그렇게 가는 거야. 강만함에서 네. 건배 합시다. 자, 웨일러 쳇강 웨일러 챙강, 캄베 중국산 배챙 항상 건배 하거든 응.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깐 챙강, 베배베만하배 챙강, 고배 챙강, 깡배, 일러 깡배, 챙일러배챙캄 깡배, 챙강, 깡배, 챙강, 깡배, 챙강, 깡배, 챙강, 깡배, 챙강, 깡배, 챙강, 깡배, 챙강, 깡배, 챙강, 깡배, 챙 스타 배 챙강, 깡배, 챙강, 깡배, 강 챙강, 챙강, 챙강, 어, 幸福吗幸福吗幸福吗幸福幸福幸福幸福幸福有请有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 매매, 매매, 매. 마이 성공, 말공와이마이킹외아 와이킹, 깜깜, 외러, 아이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 늦게 출발했지만 대단 깜깜, 깜깜, 깜깜, 싱푸 싱푸 요, 펑, 요. 요치흥. 요치흥. 요치흥. 정공, 정공 아이 l l 아, 이 c h 정도 l 요 chill, I chill, 을 내서 i l l I chill, I chill, 이 chill, I chill, 이 chill, I chill, I chill, I chill, I chill, 그냥 어떻게 하니냐 이걸 잊어버렸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자 생강 생강 이거 하나만 제일 많이 쓰는 거 건강을 위해서 웰러 생강 웰러 생강 건배 건배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치워버려야지 아는 게몇개 없으니까 <웃음> 건배하자 그러잖아 그냥 무슨 먼저 생강 생강 마생다한번 들어가야 돼. 뭐말인 셋이 같이 있으면 큰일 났어. 어,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체감, 어, 자, 챙가, 챙가. 서로 잡아야 되니까. 챙가. <웃음> 서로 또 같이 모임을 쓰니까 그러니까 약속해야 <웃음> 되겠다. 먼저 봐야겠다. 자, 누가 어떤 언니가. <웃음> 어이고. <웃음> 그 <누구? 웃음>